오늘 너무 더워요. I haven't eat yet. Let's eat and then we go. 이게 뭐예요? 난만 부자. 이게 병 이제 문어. 문어. 어, 오징어도 있고. 어, 오징어도 있고. 어, 어. 이거 한번 먹어봐요. 전안 어. 먹어봤어요. 오케이, 어. okay, 이거 어, 주세요. 오징어. He's not the owner. No. He's not the owner. 남자. 아, 손 아, 오징어. <목소리도 신어들> 응? 진짜 맵지? 잠깐만 어, 조금만. 음, 음, 조금만. 조금만 하지만 맛있어 <목소리도> 음. 매운 양념 맛오 스파이시 와. 이정도로 로구 It's chewy 있이 oui. mm. 엄청 맛있다이 와, 감사합니다. 뭐예요? 아, 콘단면. 콘단면 뭐예요? 면 면. 저는 좋아요 어, 네장이열어나서갖렇해고다어 그런 아. 지우 아... 진짜 맛있 음? 남아서 괜찮아요? 네, 남아서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탄산해요? 네, 탄산해요? 등산해, 등, 등산 가신 거요? 네, 그럼 노래 부려 드릴게요. <웃음> 리코더 <웃음> 할수 있어요. 잘 <웃음> <자>, 잘났어요. <웃음> 아, 감사합니다. 甜甜的甜的甜的甜的甜的甜的甜的甜的甜的 밥 먹고 중 있어요. t h e y 라면도 있어요. 오므도 있어요. 라면 한개 얼마예요? <웃음> 안녕하세요. 라면 한개 얼마예요? 싼천 원. 한개 주세요. 누가 얘기하는데 송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안녕. <웃음> <웃음> <웃음> 굉장이안 맵지? 응, 음. 응, 음. 알아서. 난음 나는 고양이 제주도. 드럼 제주 그거 많이 털어줘 주세요. 멘드롱 똑똑할 때 호루룩 들썩 쌉서. 멘 똑똑똑똑. 멘드롱 똑똑할 때. 멘드롱 똑똑할 때. 호루루 호루루 들썩쌉들썩쌉 가려가려어 가지어 가지 가지어 어 아이고 뭔지 말이야 아 뭔지 어잘봐 막걸리 나오 맛있어요 짱반갑습니다반갑습니다 그러면 여기 홍콩 아, 아가씨인데 나머지 정상 올라왔는데 되게 이뻐 근데 뭐 방송을 찍고 있어 통화만 해봐 아, 안녕하세요 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방송하고 있어요 서성대 당인데 한국어과 25살 다시 통화 잘해봐 이름이 유리예요 부끄러워요 술 많이 마셨어요. 네, 많이 술 많이 마셨어요. 술 많이 마셨으면 안 되지?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술 많이, 많이 마셨어요. 술 <웃음> 아, 너무 <나> 살아. <웃음> 애고 트위치 요리 좋아해요 이거로 그걸로... 먹을게요 아, 아네 알겠어요 다음에 네. 전화해요 네 통화에 만나서 네, 안 할. 먹고 내 음. 네, 김치 해줄게 아 김치 해줄게요 대추김치? 어. <웃음> <네치> <웃음> 열무김치 뭐를 아. 원해? 아와 어, 김치 좋아요 네. 네. 매운 것도 먹어? 네. 매운 거 조금만 먹어요 근데 조금만 넣을게요 네, 조금만, 조금만 넣요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잘 먹겠어요 유리 백골 인상 하고 가야지 No shoes. <웃음> 아, 안녕하세요. 혹시 뭘, 어, 얼마나 동안 끝났어요 이거? 네? 얼마나 동안 끝났어요 이거 한 개? 얼마나 네. 가야 네. 끝나나요? 네네. 여기 네. 네, 좀 내려가면 남문이 네. 나와요. 여기서 에 10분 내려가면 나와요. 10분. 아 어, 10분? 어. 10분. 어.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와. 와. 아 한국어 무슨? <laughs> 10분 30분 <laughs> 10분 30분 r e a 30분 Oh no! I've i e d 15 minutes Wow, the t Wow, So pretty! It's p r e 짠 t y I think we can go down to there. 가자. Let's go down. 아 <웃음> 뭐,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안주. 아, 투았예요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막 갑자기 여기 투스도 만났어 있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네이션. 아, 도네이션. 아, you come all the way here to donate. 이거 뭐예요? 이거? 좋았어요? 영상 도네. 아, 영상 도네.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끝마치 끝아 잘해 잘해 잘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얼마나 동안 유리 방송 봤어요? 캐나다에서. 코 캐나... 먹을 때. 아? 코코 먹을 때. 네. 아코 먹을 때니다니다 네. <웃음> 그냥 잘.